어느 고등학교 미술시간, 나나에는 모두가 꺼리는 레이와 한 팀이 되었는데 왠지 표정이 어두운 나나에 자꾸 나나에게 신경이 가는 레이입니다. 멀리서 나나를 지켜보는 레이 모두가 레이를 꺼리는 이유는 그녀가 레즈비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으이 그리고, 레 이는, 나나이를짝사랑하고 있는 상태. こんな그레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より高いんじゃらな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諦めなってなんの子なんかその子もどうせそのうちそうだよね。たなによ気を出ねおなたへをだりんねい。バイバイ。あれ、まだいたのああ、じゃあ一緒に帰るうん。いつも頑張ってるよね、部活。インターハイで3位以内狙ってるんだ。いけるよ。ありがとう。 그런데 나나에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걸 목격한 레이 위기의 순간 레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어. 빠져나온 나나에 그리고 나나에게 제안을 하는 어, 레이. 육상의 오조사마가고가다 스파이크 못가나가스테마모리하브를오조사마안타안미라이다라아가가 학교 생활갚아 우리 학비얼 오조사마. 5년간 맡아 하길 5년대 가야되쇼!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후루고! 그리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나고그고 그리고! 그그그 幸せにね。割り噛んでいいよ。人形なく連絡して。もう会うことはないから。クリコト이シミュセオリーロガネヨ生于忧ぐらいは痛いかもしれないけど手で触らないようにして私可愛くなれました理想のに近づけたと思いますよ先生ありがとうござ 고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다이 오케이! 오이때 10년 만이 갑자기 레이에게 전화를 이나나이수케이오케 오케이! 이 元気? あのさ今から会えないごめん無理だよね行くよ久しぶり久しぶりなんか全然変わんないねだって 最後に会ったの10年前だよ <笑>そっか 旦那さんは元気？うん。元気。好きよ、あなたの嘘。まだ私のこと好き？ 나나이가 레이를 갑자기 보자고 한 이유가. 그 정도의 돈으로.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나 <웃음> 나나에는 폭력 남편을 자기 대신 뚝배기 시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나나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던 레이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레이의 눈에 뚝배기 시킬 표적이 들어오고 레이의 눈에 뚝배기 시킬 표적이 들어오고 ダブルで2つ招お待たせしましたあちらへうさんあちらのお客様からあんたいつもこうやって男さそうにこの方が面倒くさくないし面白いなんだ 嫌い? 嫌じゃないかも<笑> どこ行きたい? あなたのお家はいやっと帰ろうかな 그리고 무사히 일을 끝낸 레이는 나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바보 같은 을 끝낸 레이가 나나에게 전화를 는 나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왔고나나에고는에이고나나에 결국, 레이와 함께 도망치는 나나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도착한 곳은 예전에 나나의 집. 시1 8다데 잠시후 레이에게 경찰을 불렀다는 얘기를 하는데. と思うの があった 하지만 이건 레이의 마음을 멋있어. 떠보기 위한 멋있어. 테스트였습니다. 계설 4 だって言ったらあぬとなん 그새 잠들어버린 나나에. <웃음> 다음 날, 새벽 경찰들과 마주친 두 사람. <웃음> 이렇게 도망친 두사람은레이의 별장으로 향하게 되고 아 아, 니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온 레이의 오빠와 올키 뉴스에 데테루 낫테 오마에쟈 나이요나. 목살러셀타 히토노 오쿠상코레카 오마에니 데 코토와 토츠시카이 罪を償うこと 1秒でも早く帰ってこい お前が帰ってくるところはここにあるんだから明日の朝行くごめんこれからアンちゃんの運転で警察に行くことになったよどうにでもすればさっさとアンちゃんと警察でも何でも言ったらいいじゃない寂しかったの それで分かったあんたはかわいそうな人黙れ黙れ黙れ私もこの人と一緒に実施します元々生きてる世界が違うあの時車に乗せたのが間違いだどうして乗せてくれたのよ私しかいないのかなと思ってそっかあんたとは関係のないとこで生きていく 잠시 후 예전에 나나야와 더치페이한 돈을 발견한 레이. 마리컨디. 그리고 레이는 다시 나나에와 함께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ねどっか行こう逃げよ無理よ逃げ続けられるわけ何考えてるあんたが可愛いなってせーの何も言わずに車を譲ってくださいけりつける期限伸ばしたかって切りないで私が何のために人を殺したと思いますかあら決めてんのか光電があるにくれてやるわ<笑> 이데 달리고 달려서 어느 해변가에 도착한 두 사람. 이시간 나는 가잊왜그날어머니다 이날 밤 진정으로 찐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인데 그리고 A의 결심 시나 바로 들이닥친 경찰들 신호다 나나에 산ですね. 아뵙겠니다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을 열어준, 열어준 나나니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어느 여자. 이때 버스 정류장에 또 다른 여자가 다가오는데 여자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다 떨어뜨리는데 지갑을 주워주는 여자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갑자기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같은 버스 정류장 일부러 앉아있는 여자 옆에 바짝 붙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카페까지 따라온 여자입니다. 하루 온종일 따라다니는 여자 때문에 화가 난 그녀 앞날 피곤했던 여자는 카페에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 옆에 누군가 초콜릿을 두고 갔네요. 누가 준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초콜릿을 먹는 여자 그리고 에 따르면 해당 초콜릿에서는 청산가리의 10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누가 과연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놀라> สิ่งศักดิ์สิทธิ์คุ้มครองแควค่าจากอันตรายอย่าทำร้ายข้าพเจ้าเลยแล้วขอให้ข้าพเจ้าสะพานสางคิดด้วยเถิดสาธุ เสิกอะเราต้องมาทําเห็นประโยชน์มึงจำเรื่องนารีผลได้ป่ะจำไม่ได้เมื่อคืนกูฝันเห็นเทพนารีผลว่ะกูฝันว่าท่านมาทวงคืนนารีผลที่เอามาจากสวนป้าพายอ่ะถ้ากูไม่เอาไปคืนแม่งต้องแย่แน่ๆมึงต้องสอบตกอีกกี่ครั้งก็ไม่รู้อ่ะกูกลัวเทพท่านมาเอาชีวิตกูอ่ะ ถ้ามึงคิดว่ามึงทำแล้วชีวิตจะดีขึ้นอ่ะก็ทำไปดิมึงไปกับกูดิตอนนั้นมึงก็อยู่ด้วยอ่ะมึงไม่กลัวท่านมาเอาชีวิตมึงเหรอมึงงมงายกันไปแล้วจีนมึงจะไม่ไปกับกูจริงใช่ป่ะ ก่อนเราต้องแอบเข้ามามึงจำได้ป่ะป้าภายเจ้าของสวนแม่งโคตรดุอ่ะแกวิ่งไล่ทีกูหนีแทบไม่ทันแกแก่ขนาดไม่รู้เอาแรงมาจากไหนป้าเพิ่งตายไม่กี่เดือนนี้มันเฮียจะยังเข้าสวนอยู่ก็ได้ใต้ดินที่มึงเหยียบอะเชี่ยกูเพิ่งรู้ว่าป้าเขาตายไปแล้วอ้าป้าถูกฝังอยู่ที่นี่จริงแม่งก็ไม่ต่างสักป่า มาตอนกลาัแสกๆกลัวอะไวป่าแมงต้องเฮียนมากแน่ๆเลยวะแล้วความเฮียนนี่มันวัดจากอะไรวะอายุที่ตายไปวีรกรรมที่ทำไม่รู้ดีมึงว่าไงอ่ะไม่รู้ว่เดี๋ยวกูตายก่อนแล้วเดี๋ยวกูมาบอกมึงเอาเรื่องความตายมาพูดเล่นได้ไงวะ สิ่งศักดิ์สิทธิ์มีจริงนะเว้ยตายไปก็เป็นผีสิ่งศักดิ์สิทธิ์มันก็คือผีแบบนึ่งจะแบบไหนมึงก็ไม่ควรมาพูดเล่นป่ะเช้เสียงอะไรอ่ะไม่ใช่ดิกูได้ยินเหมือนแบบขยีบอะไรสักอย่างอ่ะใครไหนอีกมีแค่กูกับมึงเนี่ย อะไรนั่นไงนั่นไงก็ค่อน้างเก่งกาเชี่ยป่าแมงถูกฝังอยู่ที่นี่จริงด้วยวะถ้าหลุมนึงป้าแล้วอีกหลุมนึงใครวะพี่น้องแกก็ไม่มีลูกแกก็ไม่มีก็คงเหมือนป้าคนนั้นมั้งครานี้พอเราเข้ามาเห็นตอนนั้นแล้วมึงก็วิ่งหนีไปไม่มาเล่นที่นี่อีก มันเรื่องธรรมชาติป่ะกลัวแฟนไม่ยังป้าแน่ไม่ลุกขึ้นมาไล่มึงหรอกนะอย่าไปมูโคตรเหี้ยนอ่ะโกมันฝอยแล้วไม่หายกลัวผีหรอมึงมันหายกันได้ง่ายๆที่ไหนวะเหมือนมึงกลัวนกพีลาบอะหายแล้วไงเป็นะไรหรอกเว้ยกูอยู่กับมึงแล้วไม่มีนกหน้าไหนมาทำอะไรมึงหรอก ไปอยู่วิทยนิดแล้วอตอนนั้นมึงเรียนสิ่งคนวตไม่ใช่หรออ๋อกูไม่อยากเจอภาษาอังกฤษอะพ่ออ่างยังไงมึงก็ต้องเจอปะกูแค่ไม่อยากเจอหลายๆข้ออะเจอเยอะไปก็เท่านั้นน่ะกูเรียนตั้งหลายข้อไม่เห็นจะฉลาดขึ้นเลยสอบก็ตกแล้วตกอีกอยู่นั่นมึงก็ตั้งใจดีเวลาเรียนหรือว่าทำอะไรอะ กูตั้งใจนะเว้ยแต่ก็นั่นแหละกูโง่ไงทั้งห้องแม่งมีกูตกอยู่คนเดียวถ้ามึงอยู่ก็คงดีกว่าเนี่ยเออฟูลแบบนี้คือจะให้กูตกเนเพื่อนใช่ปะไม่ใช่ดิก็ถ้ามึงอยู่ใช่ปะมึงก็จะช่วยสอนกันบ้านดีกว่กูกูเคยสอนกันบ้านมึงด้วยเก็ เวลากูไม่ทำงานส่งมึงก็คอยบ่นคอยด่าทำไมฟังดูเหมือนกูเป็นคนใจดีจังวะมึงไม่ได้ใจดีเว้ยมึงแค่ขี้บ่นกูแค่เกลียดฟังมึงบ่นไงกูก็เลยยอมทำตามแม่งดีหรือร้ายวะสรุปกูเป็นคนยังไงคนยังไงภายในหรือภายนอกอะภายในภายนอกเลยวะก็ ภายในอ่ะความรู้สึกอ๋องั้นเอาภายนอกภายนอกเหรอถ้าภายนอกนะถ้าวิเคราะห์จากโง่เห้งหรือตำรานลรรักแล้วเนี่ยนะมึงเป็นคนที่ไม่เออกก็มึงบอกเอาภายนอกอ่ะก็กูไม่อยากรู้แล้ว่ไม่เคยรอคำตอบแล้วตอนนั้นมาถามเพื่อทำไมวะ ไหนวะต้นนาลีผลของมึงต้องมีดิเดินมาสุดป่าแล้วไม่เห็นจะเจอเลยคือในฝั่นกูเว้ยท่านจะอยู่ในที่โล่งๆแบบเนี้ยที่โล่งๆแบบนี้ต้นไม้ไหนมันจะมาโตก็ตอนนั้นยังมีเลยแต่ตอนนี้มันไม่มีไงเราไง<สรับ> กูขอเดินหาดูก่อนแล้วกันมันอาจจะอยู่เทาลำห้วยก็ได้มึงไม่เจอหรอกจีนมันจะไม่เจอได้ไงอ่ะก็มึงเป็นคนบอกกูเองอ่ะว่านี่คือเทพนารีผลแล้วท่านก็อยู่ที่นี่เว้ย ว้าทายเขาอาจจะตัดต้นไม้ต้นนั้นทิ้งไปแล้วก็ได้นะนั่นดิทำไมกูไม่คิดวะกูคิดตอนมันต้องมีแน่ๆมันต้องมีอยู่จริงๆกูไม่เชื่อคนง่ายน่ะกูไม่ได้มาหลอกนะเว้ย กูคงดูโง่และตลกมากในสายตาลมึงมึงเชื่อของมึงเองของนั้นน่ะแล้วคนที่เชื่อเหมือนกูแม่งไปไหนแล้วะสมืติว่าถ้าเจอแล้วเอาไงต่อ เทียนมาช่วยไหนเร็วมึงก็ทำอะไรอ่ะกูจะอันเชิญเทพนาลีผลกับคืนสู่ต้นต้นไม้บ้าเนี่ยนะเฮ้ยบ้าใหญ่เหรอจีนเทียมึงจุดเทียนทำไมเนี่ยมึงไม่ใช่กูทำเองก็ได้จีน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하루 이곳에서 레오를 처음 보게 됩니다. <목소리나> 레오를 뒤따라 나온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내 음악을 안하 나도. 고민을 외세대. 이렇게 레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되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입니다. 하루는 레오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밑에를 나갈 때 뜯었대요. 아, 자, 토마토 알았대. 그런데 밥을 먹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레오. 그녀에겐 무슨 아픈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예? 네? 거시 <웃음> 이런 내용을 아무 말 없이 보듬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리 공연을 하게 된두사람 그런데, 갑작스런두 사람의 갈등 영화에서도 이유가 뭔지 안 나오네요 이건 제네 피셜인데 레오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 같네요. 이시시에 私はただレゴがレゴでいてくれてそれでハブレを続けていければそれでいいんだか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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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島そこのバカ女に社内飲食禁止のルール思い出させて社内禁煙のルールもねそれより今のうちに確認しておきたい二人とも本当に解散の決心は変わらないんだなイエースあるわだったらこれだけは約束してくれ 解散するにしてもこのツアーだけは最後までやりきること約束してサインしてくれバカにしないで私ら約束だけは守るからレオ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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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측에서도 초조한 건 마찬가지 이때 급하게 들어오는 레오 레오! 레오! 레오! a n t o r of t a r g 요 t t こっちは大事な用があるっつってんのにしつこいからぶち切れたらなでそんな同じような男にばっか引っかかるんだよ五分でその顔の傷も消して<笑> 겨우 공연을 끝마친 레오하루. 소까, 쟤하루의생일인가 아니야. 처음으 레오이에게 말을 誰にだってわがある人間いろんなことで悩んで苦しんで他人には理解できないようなこともしちゃったりするけど気やすく頑張れとかなんとかなるみたいな応援歌としてじゃなくて私らも同じだよってことを感じたい歌いたいってそういう気持ちで作った曲で さよなら唇びレオ話をしようレオレオはこのままボロボロになっていくとこなんて私見たくないんだよお願い 마지막 공연지인 홋카이도. 이렇게 모든 공연을 마친 두사람, 그리고 심아. 저로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레오와 하루입니다. 우리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 たらお前らハルレを続行だけは絶対にないからそれだけは俺が許さないからな絶対になねえかなまそれも含めてまずはご飯でも食べてさそうねいやだから絶対にないからそれだけは絶対にないからなお前ら見せようとしたくないから 갈등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설명이 없어서 왜?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영화였지만 그래도 보는 내내 은근 꿀잼인 영화 굿바이 입술이었습니다. 학교가 서로 다른 솔지와 수영 그리고 방과 후술지 학교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수영입니다. 박솔지! 어? 시험 잘 봤어? 아니? 나도인데난 진짜 완전 이건가봐 국어는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난 수학! 수학 하나도 모르겠어 <웃음> 근데 너네 시험 끝나고도 자습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있었는데 너랑 독서실 가서 하려고 그냥 왔어 진짜? 이때 수영은 뭔가를 꺼내 솔지에게 주는데 짠! 수영의 이런 행동이 부담을 느끼는 솔지입니다. 뭐야 이게? 그냥 오다가 보이길래 너 저번에 쓰던 거 잃어버려서 속상해했잖아 그거 좀 신경 쓰이길래 고마워 왜? 별로야? 아니 아니 그럼? 아... 그냥... 고마워서. <웃음> 뭐야. 고마우면 맛있는 거 사. 응. <웃음> 우리 시험 다 끝나는 날에 노래방 가기로 했잖아. 근데 못갈것 같아. 나 찍고 가야 돼. 미안. 왜? 사랑니 올라와서 그거 빼러. 가끔 아프긴 한데 솔직히 참을만 하거든? 근데 치과에서 빼래. 늦게 빼면 치열 틀어진다고. 아... 그 사랑니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혀로 좀... 만져주는 거 빼고는... 엄청 쪼끔 났나 보다. 응. 볼래? 응? 아하! 야, 됐어. 뭐 하는 거야? 뭐야 왜 저래 왜? 이거 생각보다 신경 쓰이네. 사랑니? 응. 아프겠다. 그닥? 아프진 않고 신경이 좀 쓰여서. 나 아플 것 같은데. 그거 뺄때 아프다며. 마취하면 안 아프겠지 뭐. 그런가. 계속되는 수영의 행동에 점점 기분이 안 좋아져가는 솔지. 박솔지. 너 무슨 일 있어? <웃음> 아니. 오늘 시험 망쳐서 그래? 아까부터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 보여서. 너 진짜 무슨 일 있어? 없어 따는데왜 자꾸 그래? 화났어? 아니라고 사람 신경 쓰이게 뭐 하자는 건데? 두 사람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가는데 네가 나한테 신경을 왜 써? 신경이 쓰이니까 니가 하루종일 기분 안좋아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써? 내가 기분 안좋은거랑 네가 나한테 신경쓰는거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아니야? 대답해봐 무슨 상관이냐고. <웃음> 진짜. 너 도대체 왜 이러는건데? 왜 이러냐고? 너 진짜 몰라 서 물어? 어. 몰라. 야. 나는 너가 갑자기 이러는 거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거든. 나는 어? 나는 네가 나한테 이럴 때마다 자꾸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박수희 씨. <웃음> 또... 울어? <웃음> 나 갈게. 오늘은 그냥 가. 그리고 앞으로 학교로 나 찾아오지 마. 그날 집 앞에서 솔지를 기다리는 수영입니다. 박솔지, 왜 그러는데? 내가 미안해. 잘못.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단편 영화 사랑이었습니다.